안녕하세요 로또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2회 화요일 방송 세수 중 1에서 2수 필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한개 내지 두 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자료는 추출된 자료는 어, 네 수입니다. 네 수. 어,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수가 어, 월요일 날 방송한 어, 약수로 분류가 됐어요. 한 수가. 그래서 우선 먼저 어, 오늘 올리는 세 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어, 거기서 안 보이시면 그 빼놓은 약수를 다시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그래서 세수중 이래서 이수 필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 이번 이차 현재까지 방영한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 어, 지금은 어, 세수 중 일에서 이수 필출입니다. 어, 토요일날 방송한 복귀 방송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방송을 꼭 보셔야 돼요. 어, 이 헌터가 자료를 아무리 좋은 자료를 올려드려도 어, 이 헌터에 대한 헌터 자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 어, 그 어, 올린 자료를 이제 다른 사이트나 다른 분들이 재수하려면 어, 그냥 바로 이렇게 버리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버리죠. 재수로 재수 쪽에 더 신뢰를 하게 된 거죠. 아 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아무리 좋은 자료를 어, 올려드려도 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버려놓고는 또 토요일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헌터의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신뢰 구축입니다. 어, 자료를 올리는 사람이 어, 설령 그 오류난 자료, 그 어, 뭐냐면 어, 틀린 자료를 올려도 그래도 이 자료는 어, 믿음이 간다 할 만큼 그런 신뢰가 구축 돼와야 어, 그래야 어, 이 헌터의 자료를 보시면 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 이 헌터는 통계로 어, 자료를 뽑기 때문에 통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뽑기 때문에 설령 어, 그당 회차에 오류가 나도 어, 그 가까운 실내에 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다다음 주 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류가 나도 크게 오류 벗어나질 않아요. 어, 지금까지 쭉 지켜보셔서 아시죠? 이 헌터의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지난해 차도 어, 그랬고 저지난 2차도 그랬고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우선 먼저 복귀 방송을 꼭 보시고 어, 여러분들 각자 대박 이루시는데 어,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어, 큰 도움은 아니어도 뭐 미력한 도움이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어, 이헌터는자리 올리는 보람을 <목소리>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료 보시기 전에, 어, 그 필출 끝수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어, 3 8, 아, 30 끝수입니다. 30 끝수입니다. 30끝수요 어, 30 끝수가 이번 2차에 필출로 보입니다. 즉, 어, 토요일 날 마감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에, 어삼영 급수 그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꼭 가져 그 일급수 안에 들어 있어야 보너스볼까지 합해서 일급수 안에 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자료가 오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삼영 급수가 그 필출 가능한 이유는 어 3영구수 중에서 어 33과 3번, 즉 3번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어, 이걸 이렇게 이제 삼하고 33을 제거했습니다. 어, 제거하고 보면 어, 이게 현재 어, 이렇습니다. 3영구수를 제거하고 보면 현재 7연멸이에요 1회서부터 1041회까지 어, 5연멸이딱한번 있었습니다. 6연별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3, 3과 33을 제거했을 때. 아, 그래서, 어, 3, 3, 0수 그 중에서, 어, 3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아, 이게 필출, 필출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우선 먼저 3과 33을 제거하고 우선 확인해 보시고, 요거 안 보이면 다시 3과 33도 어, 넣고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연구수는이 어, 헌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자, 자료에 의한 생각은 어,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필출로요. 3연구수 어, 중에서 3과 33을 제거하고 우선 먼저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어, 오늘의 그 어, 주제, 제목이죠. 오늘의 제목 어, 세수 중에서 어 이래서 이수 찾기 어, 여기는 내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거 원래는 내수인데 아그 어, 한수가 약수로 보이기 때문에 아약수로 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약수를 제거하고 보면 세수라서 어, 우선 먼저 세수에서 먼저 찾아보시라고 어,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원본은 이렇습니다 원본은 1 6 7 8 12 22 16 7 8 22, 22 23 28 37 39 44 2 4 6 8 10어회계 분석 자료에서 뽑힌 수들은 열 수입니다. 10개. 10개 10개예요. 자, 이 중에서 어네 수로 네 수를 뽑아낸 네 수, 4수, 네 수를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이네수 외에도 어 필출 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어 지금까지 쭉 살펴보셔서 아시죠? 어, 이, 헌터가 뽑은 회기분석자리에서는, 어, 일반적으로 두수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 네 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또 나머지 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한 개씩, 다시. We'll b h